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점점 더 선선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수리아 나마스카르 세 번째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요가에서 약간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조금 더 운동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으로 오늘 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했던 네, 손목 강화 동작을 좀 충분히 많이 해 주시고 나서 상체 동작을 같이 이렇게 근력을 사용하는 동작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중간에 좀 음, 동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 있는 경우에는 그 동작은 이렇게 건너 뛰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할수 있는 만큼만 일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매트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한 걸음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서보겠습니다. 먼저 발가락 10개 다 들어주시고요. 간격 넓게 벌려서 디디겠습니다. 배를 안으로 당기고 무릎은 아주 미세하게 살짝 굽혀볼게요. 엉덩이 근육 조여주시고요. 들이쉬면서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이 뒷면에서 허리가 눌리지 않게 허리에서 등쪽도 천천히 위로 내쉬면서 깊이 배를 안으로 하시고요. 내려갑니다. 지금 발은 골반 너비로 했고요. 턱을 안으로 당기면서 힙을 조금 더 위로 보내고 있죠. 네 손을 무릎 쪽에 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엉덩이는 뒤로 멀리 천천히 등을 길게 위로 뻗어서 허리하고 등이 뒤로 젖혀지는 상태가 되도록 해봅니다.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깊이 내쉬면서 다시 내려갑니다. 손 아래로 짚고 오른발을 뒤로 멀리 손가락 끝으로 지지합니다. 정수리 앞으로 오른쪽 뒤꿈치는 뒤로 멀리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힘 모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에 대고 안쪽 허벅지에 힘을 모아주세요. 손을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네, 플랭크 자세. 차투랑가 아사나보다는 약간 쉬운 플랭크 자세로 가볼게요. 발가락 간격 넓게 여시고요. 등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배를 안으로 당기고 엉덩이가 약간 내려옵니다. 골반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배를 당기면서 천천히 등을 들어 올리려고 하시고요. 팔꿈치 살짝만 뒤로 굽히면서 손바닥. 그래서 세라인이 있었죠? 손목, 그리고 손가락의 뿌리, 손가락 끝이세라인의 중심을 고르게 두세요. 네,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약간 굽혀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어, 고양이 자세에서 안밸런스를 약간만 들어가 볼게요. 손을 무릎 쪽으로 살짝만 가져오시고요. 손바닥 고르게 세 라인의 힘을 나눠주세요. 팔꿈치 살짝 굽혀주시고요. 발가락 들리지 않게 바닥을로꾹 누르세요. 천천히 팔꿈치 살짝 더 뒤로 굽혀주시고요. 등 뒤에서 견갑골을 안으로 모아주세요. 팔꿈치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굽혀지지 않게 안으로 돌려주세요. 네. 손하고 팔뿐 아니라 어깨에서 등까지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느껴보세요. 네, 잘하셨고요. 발가락을 무릎 쪽을 조금 더 당기고 무릎을 위 다운독 자세로 갑니다. 엉덩이 뒤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들이쉬면서 가슴 옆구리 좌우로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줍니다. 두번더 해서 세번 채우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등뼈를 뒤로 엉덩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뻗어주세요. 들숨 날숨 들이쉬면서 앞을 보세요. 오른발 앞으로 옵니다. 손가락 끝 바닥 잘 지지하시고요. 가슴 들어 올립니다. 등하고 가슴이 같이 가죠? 이 등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면서 턱을 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턱은 안으로 살짝 집어넣으시고요. 등에서부터 정수리 방향을 길게 왼쪽 엉덩이에서 왼쪽 뒤꿈치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배와 안쪽 허벅지 힘 모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의 안쪽 허벅지 힘 모아주세요. 배를 한번더 당기고 왼발이 앞으로 옵니다. 발사이는 그대로 골반 넓이로 하세요.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위로, 무릎은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을 밀려고 하지 마세요. 발가락 10개 고르게 힘을 실어주세요. 앞쪽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배를 바라보시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다음 시, 발바닥에서부터 다리 뒤 뒷면, 엉덩이 허리, 뒤 쪽, 몸 전체 뒷면에 공간이 조금 확장된 상태에서 서있습니다. 발바닥에 디이는 느낌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몸 전체에 길게 뻗어가는 힘을 느껴보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가슴, 옆구리 등을 들어주겠습니다. 허리가 수축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를 내밀어서 등이 잘안 움직이는 분들은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내려갑니다 골반을 위로 발가락 10개 힘을 실어서 발목을 약간 앞쪽으로 턱을 당겨서 이마 정수리죠 양손 무릎 위에 놓으시고요 손으로 무릎을 뒤로 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손을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팔꿈치 안쪽으로 약간 모아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시고요. 들이쉬면서 등을 길게 위로 뻗어서 허리 등이 뒤로 젖혀지는 후불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턱도 깊이 안으로 이제 손을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왼발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 지지하시고요. 네. 이 오른쪽 골반을 잠깐만 앞으로 가져오세요 왼쪽 골반을 이렇게 뒤꿈치 방향으로 살짝 내려가게 합니다. 몸의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왼쪽 골반에서 약간 중심 잡아서 내려주시고요. 왼쪽 발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바닥을 힘껏 들입니다 들이쉬면서 정수기와 왼쪽 뒤꿈치가 멀어지게 합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 모아주시고요. 들이쉬 네, 지금 이런 동작들을 계속 연속해서 많이 하는 시리즈를 비냐사 요가라고 부르죠?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힘 모아주세요. 네, 손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로. 발을 10cm씩 더 뒤로 보내볼게요. 지금 발가락 사이를 넓게 벌렸습니다. 발에 디디는 면을 넓게 하세요. 등을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살짝 낮춥니다. 가장 힘을 써야 될 부분은 배입니다. 배를 안으로 깊이 당겨주시고요. 손목, 손가락의 뿌리 손가락 끝, 지문부분 세군데 힘을 나두세요 지금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낮추고 하시면 돼요. 팔꿈치 살짝만 뒤로 굽혀볼게요. 배를 한번 안으로 당기고 엉덩이 근육 조입니다. 네, 무릎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발가락, 무릎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옵니다. 팔꿈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뒤로 돌려주시고요.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으면서 팔꿈치 살짝 뒤로 굽힙니다 견갑골을 모으는 것은 견갑골이 등뼈 방향으로 가까이 가도록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이 어깨 쪽에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상체 뒷면에 등과 어깨를 연결하는 근육들 그리고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근육들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들이쉬면서 위로 높이 골반이 뻗어서 뒤로 가고 있죠 발의 위치는 이때 약간만 더 앞으로 오시면은 좀더 뒤쪽에 공간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지금 상체를 뒤쪽 방향 엉덩이 방향으로 펴고 있죠 들이쉽니다 가슴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가 약간씩 더넓어져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 모아줍니다 들이쉬고 깊이 내쉬한번더 둘, 둘, 스 나이스. 이제 왼발을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손끝 바닥에 지지. 왼쪽 골반 살짝 앞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세요. 이 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뒤쪽에 중심을 실어주세요. 오른쪽 발가락을 힘껏 디디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밑으로 더 내리세요. 정수리하고 오른쪽 뒤꿈치가 멀리 들이십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안쪽 허벅지 힘 모아주세요. 한번더 들이쉽니다. 그래도 팔꿈치 이렇게 앞으로 밀지 않도록 살짝 뒤로 굽히세요. 내쉬면서 배와 안쪽 허벅지 힘 모아주세요. 배를 한번더 당기면서 뒷발 앞으로 옵니다. 내쉬면서 발가락 앞쪽에 고르게 다시 힘 실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앞쪽 발목에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골반은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을 뒤로 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뒤 다리가 펴지는 만큼 무릎은 저절로 펴지게 됩니다. 무릎을 힘으로 밀지 마세요. 턱을 당기고 정수리가 아래로 이마는 정강이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골반의 방향도 뒤로 미는 것보다는 약간 머리 방향으로 엉덩이를 살짝 보내주세요. 그래서 발가락에 힘을 실어주시라고 말했거든요. 네, 배를 바라보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척추로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다시 그대로 숨을 고르시고요. 네, 몸 전체에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남아있는 느낌을 확인하면서 호흡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볼게요. 다시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숨 고릅니다. 네, 이렇게 몸을 다이나믹하게 많이 움직이시고 난 뒤에 열도 나고 땀도 나고요. 몸각 부분에 이렇게 힘을 쓴 느낌들이 담아있죠. 이때 잠시 앉아서 호흡을 고르세요. 몸이 잘 사용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가볍게 호흡을 고르면 굉장히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서 몸에서 유익한 호르몬들이 나오기도 아주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명상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잠시 호흡 고르시고 네, 다른 이상생활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